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범 프로입니다. 뒤쪽으로 스윙을 해 보시고 중앙을 다시 오는 게 스윙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면 이 밸런스, 발바닥에 있는 밸런스가 되게 안정적인 거라고 느껴 지실 거예요. 어 제가 힘의 방향대해서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힘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공을 백스윙 탑에서 공을 때리러 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공을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상체가 공을 때리러 팔이랑 같이 가면 도대체 채는 누가 들까요? 이렇게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팔은 공으로 치러 가되 이 팔을 잡아 줄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팔이 공을 치러 갈수 있게끔 등이 팔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다운생 할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체랑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아닌 팔은 내려갈 수 있게끔 등은 팔을 잡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도 등이 펴지는 느낌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라는 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팔이 아래쪽으로 뻗을 수 있는 힘을 줄수 있게끔 등에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자, 간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이미지예요. 자 어린아이한테 채를 주면 이 채가 당연히 무겁겠죠. 한만 3살, 4살 정도짜리 어린아이한테 이 채를 주면서 한번 쳐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아이는 분명 이 채도 무거워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을 치려고 일단 앞으로 먼저 나가요. 자 여기서 쳐봐 했을 때그 어린 아이가 이야 하고 치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현상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한테 이 무거운 채도 있는데 이 무게도 있는데 야너 넘어지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이 아이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아이는 일단 공 맞히는 것보다 어른이 넘어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밸런스의 기초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얘는 공 맞히는 것보다 일단 백 스윙하고 얘는 공을 맞히기도 전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공 맞힐 때 으이 이런 식으로 다리는 안고 등은 뒤로 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임팩트 자세가 나올 거예요. 자 많은 프로분들은 어렸을 때 골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걸쳐서 스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 되고 이 골프라는 거를 접했을 때는 벌써 상체에 힘이 충분히 많이 생겼고 이 체라는 것도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무겁게 느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휘둘렀을 때 얘가 앞으로 갔을 때 얘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벌써 생긴 거예요 어른이 돼서 골프를 치면 그러기 때문에 이 동작을 접해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 동작을 무조건 먼저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어, 지금 현재 회원님이 앞쪽으로 치고 있는지 내가 얘를 치면서 뒤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의자가 있어요 되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의자가 있고 자 여기 등받이가 있죠 등받이가 있고 우리의 목적은 자 어린아이가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어린아이가 스윙을 했을 때 얘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얘가 뒤로 어. 중심을 주면서 다리로 내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우리의 척추각이에요. 골프에서 최고 중요한 게 척추각 유지인데, 여기서 척추각 쪽으로 힘을 줘야지만, 척추각이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척추각 쪽으로 힘을 주면서, 다운 스윙도 척추각 쪽으로 힘을 주면서, 요렇게 해야지 내 밸런스가, 척추각도 유지가 되면서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쭉낙고 길게 빼고 팔로만 딱 뺀다고 하면 척추각에서 힘이 멀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척추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이 척추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술적인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보다 기술적인 걸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적용이 안 되냐? 이 기본적인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각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렇게. 앉아보실게요 의자에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앞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받이 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백스윙 등받이 항상 등받이 쪽으로 힘을 줘서 다운스윙 때도 공쪽으로 가는 게 아닌 내가 백스윙에서 등받이 쪽으로 갔죠? 그러면 다시 중앙으로 와야 돼요 다시 여기서 등받이 쪽으로 가면서 체를 들어 올렸으면 다 들어 올렸으면 다시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으로 왔으면 다시 얘를 내릴 때 등받이 쪽으로 누워 줘야지 내가 팔이 펴지면서 이 팔을 들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뭘로? 등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이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인 손으로 얘를 들어 올리면 나쁜 행동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자 뒤쪽으로 한번 스윙을 해보시고 중앙 왔다가 뒤쪽으로 스윙을 해보시고 중앙을 다시 오는 게 스윙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면 이 밸런스 발바닥에 있는 밸런스가 되게 안정적인 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이 밸런스 자체가 어, 아마 여태까지 해온 골프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훨씬 더 쉬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더 똑바로 나갈 수가 있는 힘을 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